평각형 TEA와 TEA 넓이가 같아요래요 응. 여기 여기서 평행해가지고 응. 평행할때는 평행하고 밑, 밑 길이가 같으면 응. 점을 옮겨도 응. 넓이는 같아요 그리고 네. 또 여기서 선무소 네. E, A, B는? 네. 삼각형? S, 네. A, B, H 합동입니다. 음. 합동이에요? 같은 게 아니라? 네. 음. S, A, S 합동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 삼각형이? 네. 어, 지금 선이 이거랑 그거랑 평행하니까? 네. 평행하니까? CAH는 삼각형 AHA하고 같아요. 그기서정사각형이었으니까이 응. 네. 변의 이 길이와, 이 변의 길이가 같고, EA, CA. 그리고, BA는 응. 응. HA, 응. 그리 여기가, 90도 90도고 여기도 90도고 여기는 같은 각 이어서 응. 여기 일단도 보선 같은 각이 같은 각치가 90도보다 작으면 이 길이를 그냥 d라고 하면은 d의 제곱이 제곱하 b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보다 작고 각치가 90도면 b의 제곱은 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고 제곱이 제곱 제곱이 제곱 각치가 b의 제곱은 a의 제곱이 의 제곱 더 커요.